누나 빨리 가. 누나 돼요. 안녕. 그러세요. 누나 빨리 가. 가자. 가자고 해봐. 가야되나? 투미는 어디갔어? 투미야, 집에 안가? 이모랑 있을까? 투미 이모랑 살까? 너무 가버려. 까 누나 음 잘가? 같이가? 가자 누나 응. 빨리가 누나 안녕 누나 <놀람> 빨리가 가자 글바 엄마랑 가 안녕. 누나 잘 가. 오빠 데리고 갈 것처럼. 오. <웃음> 누나 잘 가. 와 아, 진짜 내려갔어요? 누나 삼촌 집에서 자고 와 토미 오빠랑 가보려 누나 안녕 잘가 누나 빨리 따라가 삼촌한테 가 안녕 엄마 갈게 안녕 누나 내려왔어요? 아, 그런가 보다. 얼굴이 이제 보인다. 톰이갈 거래, 이제. 톰이 간대. 톰이 가 어, 가는 거. 또 시도하겠어. 성공할 때까지. 그래서 <웃음> 실패 쭉 하고 성공 이렇게. 갈 거야? 루나도 갈 거야? 루나 따라가. 이모랑 삼촌한테 가. 마나막 네. 루나도 갈까? 잘 가. 루나 따라가서 잘 살아. 누나 빨리 따라가. 잘 가, 루나 누나, 어, 엄마, 아요 귀엽다. 가엽요귀엽히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나 미쳤다 저거 <웃음>